안녕하세요 블로깅 인포 소연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위협 가운데 랜섬웨어와 멀웨어 감염은 감소한 반면 암호화폐 채굴과 공급망 공격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보안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날 한국 ms는 최근 글로벌 보안 위협 트렌드 및 사례와 보안 위협 대응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통해 매일 6조 5천억개의 위협정보와 보안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00여개 이상 국가의 소프트웨어 취약 트렌드를 분석한 게 특징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웹사이트에서 파워 BI 대시보드를 통해서 국가별 시기별로 네,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컴퓨터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하도록 감염시켜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공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랜섬웨어 탐지율이 0.05%에 그친 반면 전세계 월평균 암호화폐 채굴 탐지율은 0.12%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암호화폐 채굴 탐지율은 0.05%로 전세계 대비 58%, 아태지역 대비 64%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랜섬웨어와 달리 암호화폐 채굴은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핵심 골자죠. 사용자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거나 컴퓨터와 떨어져 있는 동안 작업과 사용자의 컴퓨터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지 않는 이상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보안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낮고 또 공격자들이 장시간 암호화폐 채굴에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첨부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악성 이메일이 랜섬웨어 관련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첨부 파일을 열면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신종 랜섬웨어인데요. 해당 암호화폐는 주로 추적 불가능한 코인이라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악성 메일들은 내용이 자연스럽다는 게 특징인데 위반을 빌미로 첨부 파일을 열어보게 하는 형태뿐 아니라 구직자를 가장해 악성 코드가 들어간 이력서를 첨부한 메일을 발송한다거나 법원, 경찰청 등을 사칭한 메일 등을 보낸다거나 거래처로 위장해 제품 관련 문의를 하는 메일 등 각종 형태의 악성 메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보안업체 안랩 관계자는 몇몇 이메일은 내용이나 문장이 자연스러워 메일 수신자가 악성 메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를 실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성 메일들의 공통점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과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의 경우 해커에게 300에서 6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해 감염을 풀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랜섬웨어 감염자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난 2017년 중순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트코인 등 주류 암호화폐 추적이 가능해지자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문외로 대시 등이 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여러 분 첨부파일이 랜섬웨어가 아니라면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채굴 프로그램이 사용자 컴퓨터 자원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이를 해커의 주소로 보내는 시기입니다. 이 경우 암호화폐를 채굴하면서 전기세나 시스템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보보안업체 심한택 관계자는 운영체제를 비롯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최선의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중요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수상한 이메일, 특히 링크나 첨프 파일을 포함한 이메일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싱 공격은 만연한 공격 방법 중 하나로 지난해 250% 증가했습니다. 최근 공격 형태는 단순 URL 클릭을 유도하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정보 도용을 위해 가짜 로그인 양식 배포 등 다양하고 심화된 형태로 변형돼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공급망 공격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시스템 내 정보 취득 뿐만 아니라 내부망을 통한 2차 침입에 대한 위협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아무것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브라우저 접속만으로 비밀리에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이버 공격 상태인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탐지율이 22%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는 글로벌 평균 대비 78%, 아태 지역 대비 82%로 낮은 탐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관 및 단체에서 사전적 예방을 위해 클라우드 백업과 접근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세분화를 실행하고 사이버 보안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개인 파일의 지속적인 백업 권장과 운영체제 및 사이버 백신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이버보안 운영센터와 3,500명의 보안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안 연구 및 개발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를 통해 방대한 양의 위협정보와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선제적인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담당 김규련 부장은 사이버 공격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짐에 따라 기업과 개인 모두 적극적으로 경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고객과 기업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